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비대면 수업 강의 와중에도 이렇게 몇 분이 계셔서 정말 더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유튜브에서 슬기로운 슬레틀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김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또 채널명을 말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바로바로 검색해서 과연 구독자는 몇명인가 이런 거를 <웃음> 보실 것 같은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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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 상위 노출법을 이번에 알게 됐어요. 저도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강의가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상위 노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컨텐츠만 집중을 했고 그냥 운영만 하고 늘 이거 채널을 어떻게 하면 홍보할 수 있지,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상위 노출 시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봐야지라고만 생각을 하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었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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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상품이 굉장히 빡빡해요. <웃음> 빡빡한 상품이니까 꼭많이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어, 먼저 첫 번째 퀴즈예요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은 무엇일까요? 유튜브요? 네. 네. 바로 맞추시나요? <웃음> 아, 저는 카카오톡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어, 네, 맞아요. 유튜브예요 근데 이게 지금 가장 오래거든요. 오래된 이제 유튜브인데, 아니 이제 네.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건 사실 카카오톡이고요. 이 기간을 시간을갖 따지면 유튜브가 1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가 처음부터 1등은 아니고요. 오늘 순간부터가 역전을 해서 지금은 유튜브가 1위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이 10대와 50대까지 그 세대별 유튜브를 사용하는 이그 그래프를 보면은 굉장히 좀 놀라운 게 10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와 카카오톡의 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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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50대의 그 시청자들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고 굉장히 이제 이것도 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동영인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라는 거는 동영상 플랫폼이죠.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거는 유튜브에서는 이 유튜브라는 공간만 제공을 해주고 그 속에서 또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가 돌아, 스스로 알아서 돌아가는 그게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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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플랫폼들도 계속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이 말은 유튜브 영상 시대가 점점 과열이 되고 있고 내 콘텐츠가 노출될 확률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또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키 들어갈게요 1분동안 유튜브에 업로드 되는 그그 그 콘텐츠들의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것 같으세요? 1분동안 업로드 되는 시간 4 0 0시간4 0 0시간4 0 0시간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 1분 1분 순간마다 이렇게 많이 업로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이내컨텐츠가 노출이 되고 내 채널이 진짜 소위 말하는 뭐 대박이 나거나 이렇게 될 확률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유튜브를 하시고 싶은 분들의 가장 첫 번째 관심은 바로 수익이겠죠? 그래서 수익인데, 유튜브의 수익 창출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러니까 기준을 최대 충족해야지만, 그때부터 광고가 붙어요. 그 미니멈 기준. 어, 네, 맞아, 천명. 그리고 엔 d 조건이 몇 개가 더 있어요. 구독자 천명에 또더 있어요. 시청 시간. 맞아요. 어디 그렇게 살았어요?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시청 시간이 4시간이시간이0 0 0시간4 0시간 4000시간 시간시간4 0시간 4000시간 게또 조건이 하나가 뭐냐면 간4으로부터간 4000시간 4 0일전까간4간동안만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또 한판 4000시간 4 0시간4 0 0시간은 없어지거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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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많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디어 뉴스에서 나오다 보니까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통계를 내보면요. 우리나라에 정말 1%에 해당하는 체널만월 수익이 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오해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저의 이제 수익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게 이제 그 충족이 되어야지만 그 수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천명에 대해서는 좀 발석을 했어요. 했는데 신청 시간이 아주 모자라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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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앱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초기 창업자 대표들과 앱을 개발하는 그런 개발 업체 이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부재가 굉장히 심하고 이게 진짜 문제구나 그런 거를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 나는 이두 영역의 갭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의 컨텐츠를 담고 그런 쪽으로 내 사업을 좀 확장하고 싶다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된 거예요 이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얻게 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초기 대표들이 우리가 앱 개발을 할때 클라이언트로서 알아야 하는 앱 개발 가이드를 제가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이번에 이제 딱 제가 작정을 하고 올린 거 그전에는 그냥 실시간으로 있었던 이들을 올렸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커리큘럼을 짜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 강의를 올렸는데 이것도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좋으면서 어 이거에 대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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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큰돈 들여서 이 개발하는 것 해서 시장에 나오기까지도 진짜 힘든 과정이거든요. 근데 시장에 나왔는데 반응이 없어요. <웃음> 그러면 사실 많은 대표들이 착각을 하긴 하거든요. 내 아이템은 못을 거야.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가보면, 나와보면 되게 이제 냉소적이고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저게 뭐야.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큰돈을 들였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였는데. 그게 저는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돈 없이도 사업을 얼마든지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딱 100만원을 들고 사업을 해본 거예요. 또 제가 생각하는 아이템이 뭐냐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주민끼리 배달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내가 호스트코를 가면, 저 호스트코 왔는데, 같은 입주민한테, 누구 필요한 돈 있으면 제가 사다 드릴게요. 해서 배달비를 받는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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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단지에 2 3 0 0세대예요 사람 세대수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위치적으로 매지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더 수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 아파트를 공략을 해서 아파트에서 제가 전단지 돌리고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직접적으로 발로 뛰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운영을 해봤거든요. 돈은 든게 없잖아요. 전단지 만들고 뭐 스티커 만들고 물티슈 만들고 요런 돈만 이제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그러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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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은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테슬라 훨씬 많겠죠? 응. 그리고 사실 저도 테슬라 올리는데, 네. 아, 이건 또 진짜 세계적인 네. 그런 기업이니까, 진짜 조회수 엄청 나오겠다. <웃음> 이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 실제로 해보니까, 지금 테슬라의 조회수가 한400 정도 되거든요. 피터레스트가 3,300이에요. 정말 놀랐지 않으세요? 저는, 저도 피터레스트, 이거 사람들이 그렇게 검색을 하겠어? 했는데, 헤드레스트가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이게 업로드 되는 기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기간의 차이보다는 이게 더그이 어, 조회수의 되기 이더큰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량이 많은 컨텐츠는 그만큼 공급량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내 영상이 노출될 확률적으로 봤을때 확률이 오히려 더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검색량이 적은 그 레어한 아이템을 하면 내게 잘 노출이 되나 그것도 아닌거예요 어느정도 그래도 검색량이 있는 컨텐츠를 해야되지 완전히 없는 컨텐츠를 하면 반대겠죠 그래서 그 키워드의 검색량을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시는게 좋고 그거는 구글에즈로 들어가셔서 여기 도구에 여기 들어가시면은 키워드 플래너 이 키워드 플래너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이 키워드를 쳐보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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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적인 그 키워드는 아니지만 필요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니즈가 있는 그런 콘텐츠잖아요. 그래서사각과이렇 이런 것도 되게 마니아층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니아층이 있는 그런 거를 하면은 좀더 노출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트렌드를 알아두시려면 유튜브 순위 지금 뭐전 세계적으로 어떤 유튜브가 가장 보일 수가 많고 어떤 채널이 제일 많이 어 자 수가 많고 또 SNS에서는 어떤 게 인기가 많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런 데에 가서 한번 보시면은 어떤 것들이 인기가 있고 하는지를 좀 아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또 한국 것만 보고 싶으면 그 한국 이렇게 한 장에서 보시면은 한국 것만 나오거든요. 자 여기 퀴즈를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 인터넷 브라우저들의 종류들이 있죠. 그런데 유튜브를 하려면 어느 브라우저를 써야될까요? 크롬? 아, <웃음> 되게... 네, 맞아요. 어... <웃음> 잘하시네요. <웃음> 네. 네, 크롬이에요. 왜냐면 유튜브가 어디 거예요? 구글 거죠. 그러니까 구글에서 크롬에서 이 최적화되게 만들었죠. 근데 어, 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떤 브라우저를 가든지큰상은없어요 네. 그런데 이 크롬을 써야되는 네. 거는 뭐냐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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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유튜브를 하시려면 구글 계정을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데 이거는 뭐 다들 아실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 그 구글 계정을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 만들기 이걸 하시면 은 이렇게 이제 채널의 첫 페이지가 열려요 이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처음에 유튜브 채널 페이지거든요 이제 이거를 꾸며야 되는데 채널 을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이 유튜브를 꾸되는 수 있는 그 방법이 카기가세 가지가 있거든요. 채널 맞춤 설정 유튜브 스튜디오 그리 여기 이제 내네 정보처럼 보이는 요쪽 이세 개를 건드리면서 설정값을 만들기 시작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요거 이제 대문 사진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이 있거든요. 요기 이제 채널 아트라고 하는데 채널 아트랑 그리고 요거는 그 프로필 사진처럼 채널의 프로필이에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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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좀, 좀 있다가, 좀, 예, 시간이 지나야 이게 책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최근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책을 구매하시려면은 더 있다가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뀌었다는 거. 는 만약에 혹시 지금 책 구매하셨는데 지금 유튜버랑 되게안 맞아서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바뀌었다는 거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스튜디오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밑에 여기 보면은 설정이 있거든요. 설정을 이제 들어가시면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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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수가 없는 채널이 있고 없는 채널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요 체크를, 언체크를 하시면 구독자 수가 표시가 되지 가 않아요 이청춘전거장그 유튜브도 요거를 꺼놓으신 거 같더라고요 구독자 안 보이게, 그죠? <웃음> 아직 100명이 안 돼가지고 <웃음> 네, <웃음> 네 꺼놓으셨더라고요 이거를 좀 전략적으로 이용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은 적을 때는 좀 사람들이 구독자가 적으면 좀 이렇게 어 뭐야? 다시 나갈 수가 있잖아? 요 그래서 그때는좀 꺼놓는 것도 큰일하고 나중에 이제 많아지시면 다시 켜놓으셔도 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브랜딩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워터마크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영상을 만들어서 영상 내에 이 편집하는 게 아니고요. 영상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이제 유튜브 자체에서 이 워터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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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서 구독하는 거는 PC에서만 가능해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바일에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는 이걸 클릭한다고 해서 구독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좋다고 합니다 저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를 1년 넘게 이제 하면서 힘들었던 거 뭐냐면은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말못 하게 된 거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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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중간에만 색을 넣어서 하면 투명히 영상 위에 올라가면 마치 직사각형처럼 보이거든요. 뭐 그렇게 만드시면 될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처음에 시작하시면 은 영상이 15분 넘어가는 그런 영상을 이 전화인증을 하지 않으면 못 올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15분 넘는 동영상을 올리실 경우에는 전화인증을 하셔야지 올릴 수 있다는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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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리면은 유튜브가 알아서 그 시청자한테 맞는 광고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두개다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만 노출이 되는데 시청자의 방안에서 유튜브가 알아서 이 광고를 노출을 시켜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섹션 추가라고 있거든요. 저걸 이제 누르면서 이홈 화면을 꾸밀 수가 있는데 카테고리가 이렇게 이제 있어요. 인기 업로드, 재생 목록,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다 꾸미시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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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없냐면 저작권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뭐 성시경을 좋아해서 성시경 뭐 이번 노래를 소개한다고 해요. 그러면 뭐아 저는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소개시켜드릴 뭐 노래는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성시경의 뮤직비디오를 제 영상에 넣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저작권에 걸려서 영상을 올릴 수가 없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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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이 URL, 그러니까 내이 재생 목록을 홍보하시고 싶을 때는 그 해당되는 링크의 주소를 어 주면 은그 링크 주소를 누르면 재생 목록이 뜨기 때문에 고로토 재생 목록을 활용하고 홍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 네. 네, 어, 해드까요 네. <웃음> 네, 다시 시작할게요. 자 이제 이 업로드 영상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영상을 업로드할 때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진짜 할 말이 없는 게 이걸 하나도 안 지키고 제가 올렸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알게 돼서 그때 이제 영상들을 막 수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영상을 수정했더니 수정한 날과 그 다음날, 뭐, 그렇게까지는 뭐큰 변동은 없었는데, 한 3일 좀 지나니까 약간 그냥 체감이 구독자 수 느는 게 조금 더 빨리 느는 것 같더라고요. 체감상. 근데 어쨌든 이게 업로드 설정하는 게 유튜브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거는 유튜브와 구글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면 이거를 공개해버리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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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까 제가 그 백만 원으로 창업하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토가 생중계였거든요. 그래서 그날 한 거를 그날 밤에 편집해서 올렸어요. 어, 그거 보니까 진짜 사람이 살 수가 없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안되고 그래서 이제 다들 추천하는게 뭐 일주일에 한번 뭐 이렇게 이제 규칙적으로 올려라 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어려워요 일주일에 한번 올리는 것도 쉬운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전업이 아닌 이상은 어려운데 어쨌든 이 편집이라는 것도 하다보면 욕심때문에 계속 편집을 붙잡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편집 기술은 굉장히 초본데 우리가 보는 콘텐츠들의 편집 기술은 굉장히 하이 퀄리티를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본 눈은 되게 위에는데 내가 한 영상도 너무 이게 좀 그런 거 그래서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좀더 하면 될것 같은데 하면 될것 같은데 붙잡게 되면 은 업로드를 못하고 또 시간만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힘을 줘서 판단을 한번 하는보다 일단 스토리와 콘텐츠 내용에 충실하면 편집이 좀 이상하더라도 올리시는 게 좋고 영상 길이를 추천하는 게 5분이라고 해요. 근데 요거는 5분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5분이 아닌 영상도 많거든요. 왜냐면 컨텐츠에 따라서 이게 5분에 짤릴 수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 길면은 1부, 2부 이렇게 나눠 가지고 올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5분이 아닌 게 많은데 요거는 그 경쟁자들의 영상 길이를 보고 참고를 하면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컨텐츠인데 인기가 많은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시고 그들은 과연 몇분 정도의 영상 길이를 만드는지 참조를 하셔서 자기의 영상 길이를 그렇게 만드는 게또 팁이라고 하고 그리고 유튜브는 개별성이 강해서 이제 시리즈물을 만드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그 100만원으로 창업하기 그것도 약간 일종의 시리즈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아, 이게 시리즈 물이니까 중간에 누가 보게 되면은 아, 이 사람이 궁금해서 처음부터 다시 플레이 를 해볼 거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닌 거 같아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시리즈 물 만들 때 중요한 거는 요 단편만 보더라도 앞뒤 저는 사람이 이해가 되게끔 만들셔야지 된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뭐 처음부터 다시 플레이 보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시리즈을 만드실 때는 좀 개별성이 강하게 요것만 봐도 이해가 되겠고요. 그렇게 영상을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은 당연한 거겠죠. 채널과 동영상 내용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내가 뭘할 거야 라고 이렇게 포커스를 안 두고 시작하게 되면 일단 채널을 계속해서 이것도 올려보고 저것도 올려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딱 자기가 한 거에 대한 그 컨텐츠를 정하고 채널을 구성하셔서 일관성 있게 끌어 가셔야 된다는 거. 이제 요그 홈페이지 메인 그 유튜브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요 카메라 모양이 있잖아요. 요거로 이제 누르면은 동영상 업로드가 나와요. 요 업로드를 통해서 영상을 업로드를 하는데 이제 이게 업로드 화면이거든요. 이 화면을 구성할 을때 이제 중요한 어 네 제목을 쓰고 내용을 쓰고 또 썸네일 미리 보기 이미지가 이제 소위 말하는 썸네일인 거아요 썸네일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하나 이제 팁을 주자면 여기 보면은 파일 이름이 보여요. 근데 내가 그 동영상을 만들고 그 파일 이름을 좀 강박할 수가 있는데 그 파일 이름 자체도 여기 컨텐츠의 이름으로 파일 이름을 저장을 하시는 게좀더 유리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파일 이름도 좀 수정을 신경을 써서 여기다가 올리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내려오면은 그 재생목록이 있거든요. 이그 재생목록은 이 영상이 어떤 재생목록에 들어가는지를 여기에서 선택해서 올리시고 아동용이 아니다라고올리시면되는데 간혹 가다가 여기서 다음으로 더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끝은, 이게 스크롤이 더안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게 끝인 줄 아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여기 밑에 있어요. 여기 옵션 더보기를 하시면은 이제 이게 열리거든요. 여기서 태그가 되게 중요해요. 태그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고 여기서 이제 스크롤이 안 내려가니까 그냥 다음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태그를 꼭다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자막 면제 인증서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 영상이 미국 내 방송국에 송출된 적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래서 송출된 적이 있으면 자막을 달아야 돼요. 근데 아마 대부분이 해당이 안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미국 내에서 송출된 적이 없다라고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라이선스 부분이 나오는데요. 보통은 표준 라이선스를 클릭하시면 돼요. 밑에 있는 저 커먼스 저작자 표시 정원 뭐냐면은 어 여러분들도 간혹 가다가 어떤 음원이나 뮤직비디오나 뮤직비디오 올렸다. 그러니까 음원 같은 거를 보면은 간혹 요게 표시되어 있는 영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저작자가 저작권 행제를 하지 않겠다라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터가서 자기 영상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작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누군가가 퍼가서 그 사람 영상을 활용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이거에 대해서 저작권 행세를 안할 거야. 얼마든지 가져가. 하시려면은 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츠 저작자 표시를 체크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일반적이면은 그냥 표준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퍼가기 허용이 있거든. 이거 퍼가기 허용하고는 또 개념이 달라요. 그니까 표준으로 해놓고 허가기 허용을, 허가기 허용을 해야지 내 영상이 멀리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허가기 허용을 해놓는데 이두 개는 뭐냐면 내가 이 저작권 행세를 할 거냐 안할 거냐 그거에 대한 이제 체크 표시고요.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는 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카테고리 하시면 되고 어, 댓글을 보면은 이거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댓글을 허용하는 게 있고요. 또 얘가 이제 스팸을 걸러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욕설이나 광고성이 있거나 이런 거를 그 인공지능이 알아서 필터링을 하려면 은 요거를 클릭하시면 은또 뭐 검토를 할수 있게끔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클릭하시면은 모든 댓글이 노출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필터링해서 괜찮은 것만 올라간다는 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그 글자값을 들 써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되게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리즘이 어 영상을 추천해서 노출을 시킬 때이 알고리즘이 뭔가 근거를 해서 노출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영상이라는 거는 알고리즘이 알 수가 없대요 그 영상의 내용을 그러면 얘가 뭘 근거로 해야 되냐 결국은 근거를 하는 게 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올릴 때 진짜 중요한 게 알고리즘이 얘를 추천할 때 어쩔 수 없이 텍스트에 의존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메타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설정값들을 설정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제목, 내용, 자막, 태 우리가 텍스트가 들어가는 게내 네 영역이 있거든요. 이내 영역에서 텍스트가 들어가는데 사실 자막은 해당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하 여기서 말하는 자막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해외 영화 보시면 영화가 따로 있고 자막 파일이 따로 있잖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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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공지능이 이 메타데이터를 인지를 할때첫 번째로 인지하는 게 바로 제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목이 제일 중요하겠죠. 제목을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태그 이렇게 되는데 한번 뭐 보시면은 예시예요. 제목을 저는 이렇게 했었어요. 기존에. 뭐냐면 재생목록에 해당되는 그 시리즈입니다. 에피 개발 가이드, 그 다음에 에피소드 1 그리고 이번 회에 해당하는 와이어 프레임. 이렇게 제목을 붙였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걸 바로 잡으면은, 와이어 프레임이 제일 앞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주요 제목이 제일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스토어가 오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제목으로 해당되는 카테고리, 브랜드가 이 뒤에 마지막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알고리즘이 잡아내는 것도, 첫번째 힘을 줘서 잡아내는 것도 있지만, 또시찰자들로 이게, 딱 길잖아요. 모바일에서 보면 잘려요. 이게 그럼 결국 한 여기서까지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거 클릭하겠냐, 고래서 안하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결국은 집을 먼저 와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내용을 쓰는데 첫줄세 줄에 모든 그 중요한 내용을 요점에서 임팩트 있에 넣어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첫세 줄에 굉장히 이제 신뢰를 기울여서 요점 정리를 할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한글을 2,500자 채워면 좋다고 하는데, 이거, 이거 사실, 이거 는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아마 최대한 많이 쓸수있으면 좋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외부 주소링크는 내가 어,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어떤 다른 가지고 있는 그런 그 SNS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링크를 걸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외국 URL 링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채널, 다른 영상 유명한 건데 내 거랑 좀 컨텐츠가 비슷한데 굉장히 조회수가 높고 인기 있는 거 이런 걸또 제목에 링크를 걸면은 그쪽 영상에 내 거가 추천 영상으로 틀릴 확률이 또 높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외국 URL 가지고 오는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태그를 넣어야 되는데, 저도 태그를 사실 잘못 방지해서 넣고 있었더라고요. 저도 실수를 했던 건데, 태그를 넣을 때 일단 은 중요한 거는 채널명이랑 제목을 공통적으로 모든 영상에 넣어줘야지 내 영상끼리도 내거가추천 영상으로 같이 이렇게 노출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의 모든 영상에 채널명을 꼭 하나는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태그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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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0개에서 15개 정도가 적정 수준의 태그 숫자다 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태그에서 띄어쓰기를 이렇게 쓰시게 되면 얘가 글자를 이제 개별로 이거를 인지하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하실 거면 큰따옴표를 그 붙이시고 그 띄어쓰기를 해서 태그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아까 구글 애즈도 말씀드렸는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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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개발 업체, 앱 개발, 뭐 어쩌고, 앱 개발 뭐 어쩌고. 근데, 유튜브에서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앱계획까지 했더니, 아우도 개발이라는 거를 인색한 사람이 없는 거같더라고요 이게 영문 어떻게 이지가요 어? 그럼 뭐지? 하고는, 앱 제작으로 갈까 해서, 제까지 딱 쳤더니, 제작, 제작 비용, 제작 과정, 제작 수익 쭉 뜨는 거예요. 그리고, 앱 만들기라고 해서, 앱만까지만 치니까, 앱 만들기, 앱 만들기법, 어, 과정, 비용 이렇게 앱 만들기에 대해서는 연관검색이쭉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원은앱 개발이라는 단어가 제가 많이 쓰는 단어지 실질적으로 이, 그 시청자들이 많이 이거 검색하는 단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이거는 저도 이걸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영광검색을 넣으실 때꼭 네이버나 유튜브 검색창에서 한번 해보세요. 어떤게 연관검색으로 많이 뜨는지 그 뜨는 거를 해야지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꼭 이거 보니까, 자기가 착각가면안 돼요. 자기가 쓰는 바, 많이 쓰는 단어를 쓰시는 게 아니고 남들이 어떤 걸 많이 검색하는지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 유명한 그런 영상들의 세계는 어떤 걸다를까 궁금하잖아요. 거기서 도 힌트를 많이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인의 구글창에서 요거 텍스볼 유튜브 이거를 치세요 그러면은 크롬에 추가하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크롬에다가 딱 추가를 하게 되면요 모든 유튜브의 영상에 밑에 뭐라고 그 사람이 태그를 달았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셔야지 그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크롬에서 저거를 크롬에서 구글에서 요거를 치시면은 어, 크롬 추가해서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 이제 유명한 잠뜰 TV거든요? 잠뜰 TV에 이제 영상을 딱 클릭을 하면은 하단에 잠뜰이 뭐라고 이 키워드를 찾는지 이렇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하시면 돼 근데, 근데 이제 지금 잠뜰 같은 경우에 태도 굉장히 많이 벌었죠. 15개가 넘어가요. 그래서 아까 그 15개 이상이면 무효화가 된다는 게어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 근데 잠뜰은 이렇게 많이 했더라고 아 그리고 이제 미리 보기 이미지 썸네일이 사실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썸네일을 보고 클릭을 하니까. 근데 썸네일을 만드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미지가 2 메가바이트 이한데 사실 2 메가바이트 이하 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도 실질적으로 이거 만들어 보면은 제가 이 썸네일을 그 터포인트에서 주로 만들거든요. 그 포토샵을 할줄 몰라서, 파트 포인트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거를 캡처를 해서 이걸 만들거든요. 근데 조금만 화면을 크게 캡처하면은 2메가가 넘어가요. 그래서 좀 작게 줄인 다음에 캡처를 해야지 이게 사이즈가 맞더라고요. 그리고 비율은 16대9. 16대9 16대 비율로 하셔야지 딸리는 거 없이 올라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핵심 글자만 뭐 이런 것도 뭐 당연히 그렇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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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하나 팁을 드리는 왼쪽 하단을 피하기인데요. 왼쪽 하단이 여기거든요. 여기를 왜 피해야 되냐면 제가 보여 드릴게요. 오른쪽 아래에... 아, 네, 네, 죄송해요. 오른쪽이네요. 오른쪽 하단에 이게요 이게 올리는 스톤이거든요. 근데 스톤이 이제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바일 화면이거든요. 모바일에서는 이게 확 줄어들고 이 분수가 되게 크게 나오기 때문에 저쪽 왼쪽 오른쪽 하단, 어 오른쪽 하단에 중요한 텍스트나 정보를 담아서만 안 되고 다른 쪽으로 이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쪽은 이제 제가 글자를 피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썸네일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게거기 이제 설정 값을 하고 나서 다음을 누르고 나면은 동영상 요소가 이렇게 뜨거든요. 이게 뭐냐면 최종 화면 추가와 카드 추가를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최종화면 추가라는게 뭐냐면, 그 영상 끝날 때 보면, 이런거 뜨신, 뜬거본 적이 있으신가요? 요런 게 이제 뜨거든요? 이게 뭐냐면, 요거 누르면 구독하기가 되고요. 요거를 누르면, 네, 요 영상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요거를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때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이거는 영상의 끝부분에 넣을 수 있는 기능인데, 요게 한 20초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지나하실 때, 끝이 나고 나서 한 20초 정도를 더 영상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만드냐면 그냥 뭐 단색 이미지나 뭐 그런 거 하고 음악을 계속 까는거죠 20초 정도 그리고 여기에 카드 추가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의 그 영상 뒷부분이 얘한테 가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그 엑스트라 그 부분을 만드셔야 돼요 그 영상 뒷부분을 그러니까 한 30초 정도 더 만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넣을 수 있는데 요거는 탭, 그,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구독이랑 뭐 영상 요렇게만 했는데그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요거 두개할수 있고 뭐 네개할수 있고 되게 많아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카드 추가. 카드 추가가 뭐냐면 영상을 한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막 설명하다가 제가 지난 시간에는 뭐어다우다 설명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은 뭐 여기 클릭하셔서 뭐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카드 추가거든요. 그거 이제 카드 추가로 를 하셔가지고 요거는 뒷부분만 들어가면 는 아니라 원하는 등 만큼 카드 추가를 하시면 은 상단에 뜨게 돼요 요거 클릭하면 은 보시는 분이 여기 링크로 이제 가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효과는 없는 거예요 보다가 보다가 이거를 클릭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예요 <웃음> 네 그래서 그래도 하시면 좋으니까 하시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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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 조회수가 뭐 20, 30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거 지우고 다시 하면 그 조회수 그냥 까먹는 거거든요 그게니까 아까워요 무슨 도티자들 이런 사람들도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는 한 개명이 아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수정이 뭐 제목, 내용 다 수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영상은 수정못하 거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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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URL 그니까 채널에 대한 주소인데요제 채널 주소가 이거거든요. 굉장히 어렵죠. 외울 수가 없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유튜브닷컴 쓰기로는 쓸때없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건이 일단 구독자 100명이 넘어야돼요 구독자 100명이 넘으면 URL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구독자 100명이 넘고 개설한 지 30일이 딱 지나시면은. 요거를 바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미리 바꾸는 게 좋은 게, 만약에 누가 이걸 쓰고 있으면 못, 바꾸, 이렇게 못 바꾸니까, 최대한 빨리 바꾸시는 게 좋다는 거. 그리고, 자, 아, 바꾸는 방법은, 저기 설정에 가서, 고급 설정에 보면, 맞춤형 URL이 있거든요. 이걸로 이제 들어가셔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누가 댓글을 달았을 때, 댓글을 달아줄 때, 요 이제 폰트를 바꾸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 글자를 붉게 쓰고 싶으면 별표를 영주에 붙이면 붉게 써져요. 그리고 이언더바를 비추면 글자가 이렇게 기울어지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중간에 있는 시들을 이렇게 하면 은 글자의 줄을 이렇게 끊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보여주요 네, 오늘 <웃음> <웃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궁있주시면네 <웃음> 질문 주시면 되세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이> 얘기만 들었습니다. <목소리> 근데 저는 유튜브에서 좀저 나도 유튜브 하면서 좀저 주변에도 크리에이터가 없거든요. 저 혼자 하는데 그래서 주변에서 저를 좀 되게 신기해 하기도 해요. 그 친구 사실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저는 제 채널 얘기도 안 하고, 채널에서 뭘 하고, 좀 이제 일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주변에 누가 유튜브 하겠다 하면은 저는 꼭 라고 하는 거는 왜냐면 혼자 하면 이게 공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궁금한 거거나 아니면 뭐 알게된 거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없으니까 좀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뭐 주변에 뭐 동생이나 누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아 어, 제발 좀 하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서 <웃음> 하고 <웃음> <웃음> 다들 해보자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또 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근데 실지는않으니까영이란게좀 근데 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 이게 댓글의영향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댓글을 한번 보시기 시작하면은 허, 어떤 에너지가 생길 거막 네. <웃음>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수익을 떠나서 그 어떤 걸 뭔가 할때 그런 피드백을 보면은 되게 좀좀 좀 힘을 많이 얻고 뭐 그런 거 같아요.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원래 무슨 일 하셨었어요? 저는 하신 판 일이 없죠. 제가 3년 전에 아까 창업을 했다 했잖아요. 그 전에는 어 제가 쉬는 동안 집에서 아이 둘을 키웠어요. 그래서 뭐애 둘만 키우다가 아 내가 그래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내 꿈에 좀 이렇게 분주려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애 둘에다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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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유튜브를 하면서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길이 흘러가더라고요 이걸 안 했으면 진짜 그러니까 약간 타겟 포인트예요 저한테 유튜브가 응. 그러니까 응. 해서 이렇게 흘러갔지 않으면 감히 상관도는할수 없었다는 이시 만들어 놓은 애 있나요? 아, 계속 개발을 하시려고 아니요 네. 개발을 하다가 이제 실패를 하고 또몇 번의 생창으로겪고개발비도 응. 많이 좀편지을한번 응.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시작하게 된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억울하고 그런심정이 그래서 이제 어, 저처럼 또 이런 피해 잘 안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제 막 이렇게 막이 길을 열변을터하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되게 호응이 좋은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뒤쪽으로 지금은 개발업체 많이 찾아다니면서 미팅해서 좀그 업체 정보 올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클라이언트하고 개발업체 중간에서 할수 있는 그 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보겠다고 지금 구상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음,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 요 아까 그 아파트에 직접 가서 홍보했다는게 <웃음> 네. 역시 이 와인드가 왜냐면 안 봐도 고 아, 왜냐면 도통 다이렇한 마음이 이거는 아 이거 돈안드릴까얼마 전에 할수 있지 않나? 많이 듣고, 좀 o j a p 어 n s 약간 제가 힘든 영상이 나와요 시청 thing that I should 네. 저희 e been. That's n 네아네아 o d You t 니다 k the s 어~ 그 저기 궁금하신 내용이나 아니 추가적으로 듣고 싶은 내용이나 있으시면 어~ 제 채널에 가시면 정보에 이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저한테 메일 주시면 되고 어~ 뭐 뭐든지 어떤 거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어져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뵐수 있는 거죠? 아 네네. 다음 주에는 제가 그 유튜브 촬영할 때 촬영하는 그 카메라, 뭐 마이크, 그리고 편집하는 거 이런 뭐거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담지 못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 유튜브 그 스튜디오를 분석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분석하는 내용이랑 그리고 기본적인 촬영을 위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요 다음 주에 배합. 아, 니다